안녕하세요. 비디오 플러스의 전지영입니다. 오늘은 이거.. 뭐라고 그러지? 로데에서 만든 비디오 마이크로 DSLR 마이크를 한번 리뷰가 아, 언박싱을 해보려고 합니다. 그러면 뜯어볼까요? 여기 보시나요 사실, 이 마이크 처음 써보는 거라 와, 기대되고 좀 떨리네요. 이렇게 생겼어요. 이거는 카메라 위에 이렇게 거치하는 거치대고, 두 번째 이 설명서 네, 이렇게 다 나온 것 같네요. 뭐. 이거는 뭐, 자, 마이크 이렇게 했네요. 오늘 언박싱은 여기서 끝내겠습니다. 그리고 이 제품은 며칠간 사용해보고 또다시 리뷰로 찾아뵙겠습니다.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. SLTV 안녕하세요 비디오 플러스의 전지강입니다.